뭐, 뭐, 뭐, 뭐, 뭐, 같은 뭐, 이건 너무한거 아니냐고 꼼조 <웃음> 하났따 아, 미안해 경계한다, 경계한다. 산다 귀여워. 왜 넓지? 왜왜 왜 화났어? 싸늘하다.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.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.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. 응자, 엄마 방송 하고 있어. 지금 채팅창 읽고 있어. 거기다 왜잘뜸 말듯하면서 안다지 또! <웃음> <웃음> 치고야. 우리 손? 이건 저의 손이에요. 음, 더해줘 우리 꿈째 특 화내는지 화내는 건지 잘 모르겠어. 더치치너 근데 이렇게 하면 화내잖아. 너 화내면서 왜 자꾸 해달라는 거야? 아니저 좋다고 말 하지마 해줘. <웃음> 제 성격 이상해 <웃음> 아유 다리야. 아유 팔이야. 끄죠. 아니 왜? 야고르지. 야고르지. 야고르지. 야고르지. 왜? 먼지는 기지개를 켜요. 아우 벌써 <목소리> 여러분 시각형 뒤통수 보셨어요? 졸기 땡 똥똥물이죠? 입입입 <목소리> 진짜 입. 입왈지 잘했어요. <웃음> 잘했어요. 입아 진짜. 잘했어요! 아유 잘했어요! 칭찬해줄게요! 아우 너무 귀여워요! 뭐해? 입! 입! 공제 입! 공지야! 왜 피셨어? 왜 피셨어? 입! 아유 잘했어요!